단막 조절이요 단막 조절하지 말라 이것이야 어? 조절이라 것은 그 보통 무슨 조금뭐 소상한 것 조절이 조절이 아니다 자기 억지로 지휘하는 것조절이 하는 것인데 성불작주가 이거. 여... 예, 조작이 붙뜨 다른 것이라 성불잡조 제일 큰 조작이 성불잡조다그 말이야. 성불잡조를 하려면 반드 불교가 정반대의 대비기나 결국 이제 초벌 놀조가게대비되는데 말하자니까 그 초벌 놀조대 초벌 놀조다 이것은 실제 쓰는 자, 즉 체제 안되는 말이요. 빚이 지생사에 가끔 조작을 완전히 떠나서 말이야. 한 번도 전랑불량만들이 참무기무사한한이 대비다. 그럼면그 사람 무엇이야? 그지, 평생이야 어? 보통은 안되면 평소에 조건도 다른 게 없다, 그 말이야, 어? 튜우면 옷 입고, 어? 튜우면 안면 또, 저거, 튜우면 더, 합옷 입고 말이야. 또, 예, 튜우면 또 삼백 원 있거든? 그것이 이제 평생이다그 말이야. 아, 그러면 뭐, 뭐, 뭐, 뭐 공부는 무엇이고 할 필요 없냐? 그냥 뭐, 들은 데 이대로 지내면 안되는가? 근데 흔히 보면 이제 평생, 평상시도란 말이 많이 거든 평상시도라, 그런 이전에 그 말이 많은데이 평생하라 간 것은 어디서 가서 이제 실제로 이제 평상이 되냐 하면은, 하면은 말이야 완전히 참으로 어쩐지 저재벌 아리아 그 물건이 완전히 부수고말이야 지정, 정경을 갖다 확실히 지정부정과고상해야 됩니다. 부정이라고 해가지고참 무슨 도요 아주 참로 어쩐지 부정이 는말이야 지정이 는말이야 대무신본이 더사만은 그때서 비로소 우수한 사람, 일 없는 사람이고, 그때서 봐서 참으로 평상인이지. 아직까지 말하자면은, 에? 실제 스승과 평상이라고 한다고, 중생 그대로 평상이라고 하는 건 아니다, 고 말이오. 중생 그대로뿐만 아니라, 저육 자제보살, 어, 킥적들 애니 만드 아주 참말로최고여행 말이오. 그런 육지 구경 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실제 평상인이 아니다, 이 말이오. 제가 그러니까 여기 평상이라고 한 것은, 그 구경을 갖다 저, 벗어난 말이요. 벗어난, 참으로 대일 무신지, 구경 무신지를 성장하 평생이라고 하지. 그 밑에서는 절대로 중생의 보통으로 밥 먹고 있는 일 평생이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마음 되면 이것은 뭐, 저기, 외도 마구야. 그, 이제, 진짜, 아, 임재수님 말씀하신 거는 철대화를 해가지고, 뭐, 참으로 구경을 성취치면서 구경을 성취치면서 말이요. 초도놀지 않고, 경지, 경쟁를 가했단 말이요. 이것이 지금 말하자면 이런 무사행이고, 이것이 실제에서만 조작을 완전히 했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비로소 말이여두발등 뻗어놓고 말이여 어? 보남 잠자고, 더밥 먹는다. 그말이 그게 평생이지. 아직까지 공부를 할, 아직 저게 뭐, 길이 남아있고, 공부 성지 못하고, 공부 성지 못할 뿐아니 중생이라는 건 아무것도 모르거든. 아무것도 큰, 그, 모이 그 평생 아니다. 그말이야밥 먹고 있는다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야. 봉사도 많이 밥 먹고 옷 입고, 눈뜬 사람도 밥 먹고 오니까 나는 말이야. 여기서 분명히 말하자면, 엠, 예, 참으로 북쪽 저항을 갖춘, 눈을 바로 뜨는 띠 평세야지, 봉사 누운 감면 평생 하이다. 이 말이야. 혼동하면 안 돼. 그래야 이제 평세를 탄다고, 평세는 평생적인 시도에, 뭐, 또 공부할 게뭐 있나, 어, 들은 데를 삶으면, 뭐, 이런 데를 들은 데는 살면 안 되냐, 깐 말이야. 그런 시기도 마군이야. 공부를 완전히 성장 국외에서 그 하는 소리잖아 어? 이, 이 형이야, 니가 만드면, 저, 밖을 해라서 만드면, 이제, 어? 방과구가거든. 어? 자꾸 만드면, 자격이 만드면, 참으로, 지금, 보장한 말이야. 자격이 보내고 지금 열지 않고 말이야. 돈이 베개 띵, 저 바닥이 띵 되어있으면, 바닥이 거짓말을 얻어먹어야 한다그 말이야. 방과구가 말이야든 뺑이다 말이야. 에? 몇 값자 해면, 말이야. 몇, 값수 하면은몇 값수를 뺑다가 수족을 찬다. 그 말이야. 참여야. 그건 뭐, 틀렸다. 이 말이야.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실제에서 로자기 자선을 분명히 완전히 깨쳐지지 그렇지 않고 말이야 방과 구하라는 것은 음, 무슨 8만 대행정에 달려야 소용이 없는 것이고 어? 무엇을 갖다 한지 간는 말이야 자선 을열을 말이야 전부 다 방과라고 말이야 자선 호지 자선 하나만을 깨쳐지지 그위에는 전부 방과하고 뭐 실제에서만 안되면 도가하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 틀렸다 그, 그 말이야 그래서 실제 우리가 앉아 공부를 한데있어 바로 정신이라 강화해서 직심식을 내 마음을 이렇게 부친한 길을 바로 믿고 마음을 바로게재성을 그 봐야 되는 것이지 그 이외에 팔만된 일을 도 만들면 다 만들면 길 갔다면 지금 반대길을 찾으란 말이야 그렇셨단 말이야 저희 반대 도로 갔다 온지 서울이 반대로 가는 사람이야 오직 자성 하나만 깨치는그 이외에 다 망가나간 말이야 니그거 하니 말이야. 네가담으만안 자꾸 붙처만 구하거든. 자꾸 성불하려붙 부처만 구한다 말이야. 어? 불씨 맹꾸라. 부처란 거 아니야. 맹꾸야. 어? 맹구라 이름이 뭐안데말이다도말이야 부처란 거. 부처란 것은 말이야. 부처라 타니까 뭐 부처가 뭐지. 저딴데 어디 뭐저 삼촌 대신 밖에 벌써 밖에 있는 거아니 자꾸 부처를 찾아가려고 부처를 따라가려고 쫓아다니는데. 내가 네, 짜증는데 실제 그게 아니다그 말이야 내 부처랑은 어떻게 내가 부처, 자신이 부처가 음, 자신이 부처인데 말이야 자신불과 자성불을 오래 끌고 자꾸 밖으로 마음대 자꾸 돌고도 밖으로 어? 돈 내면 그것만 안되면 장교에 보면 부처 불자하면 여러개 마음대로 억현망자 안쓰가 있어 그 부처랑은 전부 다 맹거지 말이야 내가 자성불은 아무 관계 소용이 없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오직 그지 자승만 깨쳐야지 이제 맹자분만 있는 그지 맹자로만 따라가지 말라 물처럼 따라가지 말라 말로만 따라가지 말라 이 말이야 이 한, 한식 치고지마 내가 마음들는 도리고 키고한 놈을 아느냐 이 말이야 자꾸 말하는 게 밖으로 자기 옷그 자승을 갖다가 깨치면 자승을 갖다가 보지 못하고 말이야 자꾸 밖으로만 다가 말이야 그건 아느냐 이 말이야 삼세 에스쿠 국조가 출대하는 말이요. 야, 지구비이라고 말이요. 삼세 에스당 제부 제조가 많은데, 출대한 것이 지구비비요. 법을 구하는 것이지 말이요. 딴게 아니다, 그 말이요. 법이란 것은 내가 마음을 말한 것이요. 밑에 음, 많은데, 예? 마음을 갖다 말한 것이지, 어디 뭐, 뭉치, 얼어뭉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요. 욕은 참막 도로는 말이예요. 지금 말하자 참막하는 도로죠. 야 지휘 국엽비란 말이야 다이것은만들니 다행적으로 법을 구해야 한다고 말이야 어? 또 밖으로 나가지 말고 밖으로 따가지고 이분을 저게 에? 따라 우천지 도망치지 말고 말이야 우천지 내 속에 있는 말이야 실제에서 내가 자신과 자신을 깨치라 된다 이 말이야 특별하면 싫어하는 법을 갖다 바로 덜 얻거든 내가 신지법을 그 어? 마음을 바로 깨친다는 말이야 마음을로 봐야 지 우천지 저게 깨쳐지 부처를 밖으로 구하지 말아 이 말이야 이것은 그리와, 비로소 만든 모든 게다마치수거든 득별. 덕뼈, 이 득별이란 가은 만든 구경가를 말한 게 정지정경을 말한 것이다 말이야. 진정인내를 말한 것이라. 미륵하면 이전 육례 오더라. 예? 만약 칠치어 진 구경가를 성차하고철대어서 말이여. 예? 참물로 자선을 갖다 철증하여. 증하지 못한다고 말이야. 증하지 못한다고 했으니 이전 육례 윙래, 오더여. 오더에 육례를 한다. 말이야 오더라는 육대에서 아수라를 갖다 빼고 는 말한 것이라. 아수라를 빼고. 음나의 기도 없고, 그건 어떤 것을 갖다 대비락 하느냐, 이말이요 법이라 않으니깐에 법자는 신, 신비니이 신보를 말한다, 그 말이오. 신, 자기 마음짜리말 마음을 말한 것이다, 그말이요 신대비 무형아이, 내매부라는 것은 무형아이, 뭐, 형태에 없어. 이형태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막, 이우같이형태에 있다고 말이오. 허우도 뭐 형태에 있거든. 예? 이형태에 있다는 것은, 아무리 정안을 중앙, 갖추는 말이오. 부처, 부처와 조사도 말이요이 마음을 본래 볼수 없다, 그말이요 그렇게 참으로 만드니 형태가 없다 말이야. 부처가 조사도 만드니 그마음자리를볼수있든 말이야. 어떤 사람 이그마음자리를볼수 있는 말이야. 그렇게 참 깊은 데산설이야개인지 마음이랑 이제 이제 가서이제형따에 있어서 통강 시방 해서 시방 곱게를지고통관에막 뛰어서 만드니 통강에 있다, 고 말이야. 예? 이 마음이 이렇만드면 그냥 어디 조그만, 어디 저반 사람. 저기 멍새, 멍기 소리랑 소가 같이 있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어찌 후 시방 개게 말이지. 좀 냉물이나 마디 볼게. 완전히 통달 무 있다 말이야. 그런 동시에 어 말이 목전의 행유야이 목전의 머니 모든 것이 다현 먹는 것이 다쓴다 말이여. 어? 목전의 이렇게 중생이 만들면 다 웃은 이 식임돌로 같은 이게 중생이 성지반되어 있단 말이야 이대형 모든 중생의 전체가 다재물을보어한것같은 말이야 대형이 대형이 다 현전되어 있어 대형이 대형이 다 현전되어 있단 말이야 대형이 대형이 다 현전되어 있고 사물 야 참을 어떻게 봉국을 사부살지않는 말이야 그쪽 조사를 갖다가 살아야 자제하는 그런 대형이 대형이 다 현전되어 있단 말이야 현전되어 있는데 인신보급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미안 중생들이 그 말이야 이것은 참말로 어떻게 저, 저 신이 믿지 못한다고 말이오. 어? 실제 만든 자기 자제가 다 자기 마음 속에 이, 이 마음이라는 것은본디 형상이 없는 동시에 말이오. 이것이 어떻게 오후 시장 곡제에 두루 타고 남이 있거든. 참 통과를 못 하단 말이오. 그래서 이 대지 대위 말하자면은 목전에 현재가아현힘제 해가 있고 수활이 자제하단 말이오. 그렇지만 자제가 이제 그거 신나지하고 모르고 말이오. 지도 못 한다. 그 말이오. 그런 동시에 변명, 인명이 있구라 말이오. 어? 이름을 갖다 인정하고, 그 끈을 갖다 또 인정하거든. 그 자기 마음을 갖다 치 못하고, 그, 저, 저게 말하면 저, 예? 이름이라고, 저, 말로만 자꾸 따라간단 말이야. 해, 문자도 고야 문자 가운데 자꾸 구하거든. 문자 가운데 무슨 어지 저, 무슨 실지 어지지, 예? 둘이를 구해 있는가? 자꾸 구한다고 말이야. 이따 고구하니만안 뭐 되니, 뜻으로 이제 불구를 갖다가 어떻 총, 따가 나거든. 예, 이게 뭐 불교인, 저기 불교인, 이것이 뭐저 사람, 뭐 할지 이게 뭐 있잖아요 뭔가 이 선이 뭐, 종이 막혀. 온갖, 이 종을 갖다 정리한다고 말이야. 그러한 천지 현수로다. 하늘로 따위 벌써, 그, 벌써, 만 참, 말경제이란 말이야. 하늘 저기 뭐, 보 따위 미지못 저, 저기, 예, 떠가어안 했어. 실제서 누구든지, 참말로 이, 이비비란 것은 말이야. 이비란 것은 자기 마음을 바로 깨치면 안 되면은 이것이 다웬 원망 구조 하고대기적이만드신 힘전해서 말이지. 누구든지 참 인결적인 만드만 구조 한지 하나도 단말이야 이걸 갖다가 자, 자기 마음의신진질 예, 법을 갖다 바로 깨쳐야 되는 것이지. 이걸 갖다가 깨친 것도 밖으로 말이야 밖으로 저 문자를 갖다가 구조가운데 구할 것면은 설사 많이 8만 대행을 갖다다 외워놓고 하더라도 결국이 뭔지 궁극적으로만 적은 거 천재 행적이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이말다 내가 장한설로 보던 누구든지 팔만대행진 속에서 부부를 구하려한 것은 얼음 속에 불로구한 것도 마찬가지다 내가 그런 얘기 많이 한다고 말이오 얼음 속에 무슨 불이 있겠어? 얼음, 얼음 속에 무슨 불이 있냐고 말이오 실제에 쓴 문자 중에서 부부를 구하려고 한 것은 사실이 있으면 얼음 속에 불을 구하라고한 것은 똥 마찬가지야 똥, 그 절대 안된다어 말이오 우리는 이제 처음으로 진정긴대 무조신이 말씀한 진정긴대를 성찰을 내면은 자기 마음을 바르겠지요, 자기 자세를 바라봐야 된다 이말씀이야 도리야, 도리들아, 산승설법은 설신마법고, 산신이 찍은 법을 지금 설한단 말이지 내가 무슨 법을 설하냐, 이것이거든. 설신집이든지 신집을 설한다. 이 말이야. 신집을, 신집을 설한다그 말이죠. 변명, 입범, 입성하는 말이지 문을 만지면 이제, 이제 본부에, 예? 본부에 들어가고 성위에 들어가고 입증 이겨야 깨끗한 데 되고 재료온데들간단 말이야 입진입석이야 진혜도 들어가고 소속도 들어간단 말이야 결록과 성말을 내면 자기가 처음 보 만지에 신주법을 바로 착각하고 알았다면 입증만 안 되면 이제 무예 자제하다가 말이야 본인을 음? 버리고 소인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어? 깨끗한 걸, 그 저런 걸 취하는 것도 아니고요을를 취하고 만들면 또, 어, 을 버리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와선 만들면, 본성과 정의란 말이에요. 신세계 무예 자제해서 말이에요. 한 것도 취할 것도 없고, 한 것도 버릴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실제 이제 바른 것이지. 예?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것을 취한다. 하면 중재를 버리고, 부처를 취한다. 이것도만 큰 병이다. 그말이에 이거 신지계로 아니야. 그 그러니까 아니면 모든 치살아 이제 또 늦버리서 말이오. 예, 어디로 가는지 말이오. 그 사람 만드미래에자제하다 말이오. 어? 그런데 노차 불씨 진속범생이라 말이오. 그렇다고 말이오. 이것은 진속범생이 아니다. 그 말이오. 예, 범에 들어간다 아이고, 성에 들어간다고 가슴말이 범인이 아니고, 손에 들어간다고 손이 들어간 아니고 말이오. 송에 들어간다고 징이 아니에가이 아니고, 에 들어간다고 가슴이 아니고, 흰에 들간다가이 아니고, 흰에 들어간다이아니다말이야 분명히 만이 예. 진속범죄이면서 말이야. 어? 진속범죄이면서, 진속범죄 어, 아니면 진속범죄 아니면서 진속 분명히 진속범죄다, 이 말이야. 이것을 갖다가, 말을 뭐, 갖다가, 실제로 부사의 협탈경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진속범죄를 완전히 협탈하는데서 말이야. 무의 자제한 경계를 이해하는 것이지, 진속범죄만한지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은 적당하단 말이야. 진속범죄가 어떻게 범위 안에서, 중생의 부처의 범위 안에서만 안 되면은, 이것을실질에서만안 되면은, 불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심지때 문이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만드면, 자 범수 가운데, 저 그, 취사 없는 말이지, 무예 자제한 창원을 하면서도, 분명히 만드면, 진속범수이 아니다, 야 너희가 일체 진속범생의전 예, 성 안창명자, 이 안창 말이야. 너희말하자는 일체 진속범생의말 만드는 안창명자거든. 거기 가서 말할 때는, 자 예, 빛이라도 해도 좋고 소이라도 해도, 품이라도 도 손이라도 아무리 켜도 좋아. 내가 켜야 좋다, 말이야. 어? 이것은 만드면은 내가 스스로 말이지. 예? 뭐 이쪽에 가서 만디붙이라를 해도, 이쪽에 가도 저기 마음이라도 다가어이 어쨌든 만는뭐참아로 만든 빛이라도 해도, 손이라도 다 뭐라 해야 좋다. 이러면로음에붙이더 내가 내 마음대로, 어? 물이 붙이고내 마음대로 붙회것에야내앞 있는 것이지 진속 권세니 차 타인 안착명자분이기란 말이야. 신속 범죄한, 이것을말이면 날로 갔다가, 저기, 진이라고 한지, 범이라고 한지 말이야. 성이라고 한지, 만든지 속이라고 한지, 날로 갔다 이름을 짓지 못한다, 그 말이야. 어? 입파, 우튼지, 세우든지, 말이야. 않았나, 이 말이야. 어, 이것은 계곡 가슴만 되면은, 모든 것이, 이파, 우춘지, 이것이, 내한테 있지뭘갖다세운든지 뭐라도 다안되 말이야. 주둔지, 우춘지, 뺐든지 말이야. 전부 어찌 그, 군무원, 곤란이 만지 뭐가 자지 않고내지는 거지만, 절대로 외부로 만드면은 지뢰를 받지 한 한다 이말이라 이래서만은, 필요. 추적대장고요. 어? 이 사람은 완전히 부처의 그 부처 지배도 받지 않고 조사집 지배도 받지 않은 것이야. 그런데 하물이 만든 그 이후에 부처의 지배를 받을 테니 부처를 나가고 어? 있지, 잠끝이라도부처 그 지배를 받는 다는말이야이 사람은 만든 순지 피동지에 어가 있고 자등하였다가말이야 무해자재한 사람 아니야. 죽은 성자이다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찬벌로 진정 깃나라 성취하다 주면은 모든 게말이야 이처럼 완전 무해자재한 동시에 말이야 저도 일치가 안되면은야 내가 저놈 아침에 죽이지 못한다 이 말이야.